네, 안녕하세요. 어, 두부와 김치. 물을 좀 붓고, 소금물을 좀, 소금물 넣어주고 두부를 뜨끈뜨끈하게 쪄야 돼. 인덕션 조리를 시작합니다. 돼지 불고기감이에 이거. 마늘 좀 넣고, 참기름 좀 넣고, 후추 좀 넣고, 배실, 간장. 야채를 썰어야지. 고추도 양파 반만. 고기가 익었으면 밑을 놓고. 고추 얼큰하게 고추를 넣고 양파, 설탕 좀 넣을까? 설탕? 응. 안 넣으니까 설탕 해? <웃음> 근질근질해? <웃음> 아니 응. 깔끔하지 안 넣으면 먹어볼까요 맛있나? 먹어봐 응? 김치하고 먹어야 되잖아 설탕 응. 넣어? 응 설탕 응? 응. 좀 넣어? 넣어요 응. 고기 확실히 더 맛있네. 이게? 응. 음. 설탕 좀 넣어주고, 깨도 넣어주고. 참기름 아까 안 넣었나? 아, 고기 넣는 으면건 돼. 이 음. 생강 안 넣도 어 되나? 생강 안 넣도 어 돼. 이게 다 볶아졌어요. 먹어봐. 설탕으로 더맛있나 봐봐. 응. 음. 음, 더 맛있어. 더 맛있네. 응. 어? 음. 아시다 말 설탕 더 하시 맛있네. 응. 음. 잘어꼼 도톰하게 썰어야 돼. 음, 쟤는 안 썰어? 썰어. 아, 이 추운 날씨에 두부와 김치 이렇게 해서 술안주도 하고 밥 반찬도 하고 해도 괜찮지요? 오늘도 이렇게 해봤어요. 감사해요.